호나 좀 있을 것 같은 느느적인느느적인느느적인느느야 누가 누자누스 누가 보스 제발 안돼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 2 층에 2층없어요는2층있었지 않나? 아까 2배, 2 0 0 0 2 0 0 0 오늘 뭐, 뭐 거의 지금 멘트가 회장님이고 지금 목소리가. 아. 마이크 <웃음> 바꿨나? 봐.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데. 맞나? 그러게. <웃음> 음. 셰프님 살짝 누워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대서. 그러니까. <웃음> 맞지. 그니까깊을 원근감이 느껴지나? 패스 어. 클라 별로 안 지켜. 클라 별로 안 지켜. 클라 별로 없어. 이하도 없고. 오나? 아지하기 어, 뿌리. 오나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 느낌. 야스, 야스, 자스피일 보스 제발. 아, 안돼. 어 뭐야? 안 돼. 아, 아, 아나 아, 저편 왔으면 아, 스피일 보스인데 와. 이거 인정 안됩니까? 아니 코스님 이거 스피인포스 인정 안돼요? 와. 아니... 시면 페타킬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첫번 부터? 아 원래 첫번이라 보나가 있나? 아, 가차없이 실패 8시 반인듯 8시 반인듯 이렇게 노인정 뭐들어잡어어아잡어 맞아, 잡들어, 맞아, 들어 맞아, 중들어 맞아, 들어 맞아, 잡들어, 맞아, 잡들어, 맞아, 어 맞아, 들어아잡아잡들들어 나오고, 나 아, 들은 나오고 다 불러줘. 아 폭삭이 다가. 진짜. 오케이 피커다 컷. 소리. 누구? 글쎄 누굴까? 저기까요 일, 이 소가 누굴까? 어. 는 거야.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는 타이밍 찍고하였습니다 어? 어, 어? 아, 어. 하이테크 형잘 하시던데. 저번에 S.V.도 그렇고. 오케이. 오케이. 제 피어나. <웃음> 오케이, 중난거 잡았고. 잠깐 만이 판도 3 0개 도전? 클라 별로 안 찍혀 80반. 클라의 80반임? 8시. 빠진다박 아, 지짜잘안 나왔나? 아, 뭐 반 잡았고 큰일 다간 같은데 흘라, 흘라. 잡겠지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습니다 어. 아, 잘한다 어, 지 낚시 중큰네 가야겠다 중빼 밀어보지 왜어 클러려고 지 중접... 천천히 나와야 네. 난 삥치고 삥치겠3 2 갑박, 뛰었다 응, 오, 안 폭이 안 이렇게 단층 가면 거조심 오늘 맷돌폭 잡았고 아, 맷돌폭 쏠쏠하다 중차? 중차? 어? 아군이 와, 아까 전에 그 밀리는 게임 하다가 우리 편이 이렇게 나가주니까 너무 편하다 <웃음> 아, 약간 30킬 어떻게 했노? 행복하다, 진짜. 아, 그방 어, 그러니까. 자, 진짜, 진짜 기적이었다, 아 그때는. 진짜 나는 포없 쓰면은 시체다. 큰일 나, 별로 없어요. 작조심. 야, 뭐. 적배 빠졌다. 적배 적폐... 차 포가나? 작둘 드럼, 꾸레, 이 가즈아 어, 어. 요번에 차, 요번에 어 울, 울, 울편던 띵이야, 거기 아, 아 근데 자, 이거 너무 잘하잖아, 잠깐만 이거 힐링 게임 맞나요? 고통인데요 <웃음> 오히려 고통인데? 이, 이, 이거, 이거 킬하는 게임 아이가? 야, 꿈을 띈 듯? 2층 하나 잡았고. 기둥바 있었다 형님. 가방 하나 있고. 갑방 한. 마스크 필수 반인 것 같은데. 우물도 있다. 어, 있다. 2층 하나. 저 폐도 다안안 내려가나? 언더. 언더. 2층이 없어. 층 있었지 않나 아까? 내려갔어 내려갔어 아 그래? 아이고 언덕 언덕 언덕 언더... e on the on the on the on the on the o 아 t 아, 방...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e on the on the on the on the on the o 오호. 오케이. 울뛴거 조심. 꼈네. 배틀포 가다. 기분 찌르겠네 이거. 어아 2층 탈거 같은데? 퀵좀보태 어, 볼래? 중이랑 큰아 아군이 패 아깝다. 한 1, 2키을더 했어야 되는데. 아, 네데캐 들어가세요. 다음도 주 화이팅. 자, 패스비 하나. 잉두개 만삼패스. 만산 만삼반, 만삼반 패스반. 패스반이 다리 반이 었나 보네. 큰니다 그 그냥 밀어야 돼, 이거. 위에 봐줘. 위에 한 명. 아. 니핵 말고. 보여. 봐 그냥 여 살해 봐. 강살해 봐. 없잖아. 빙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두개빙두 응. 응. 응. 응. 응. 응. 개. 두 땅일 반 응. 응. 응. 같은데. 나 핑. 삥 판건데 왜아 얘기 안해줬나 우리?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웃음> 씨이거사라고형 다음에는 드럼 바로 부숴버리자 이거 삥 있을 것 같으면 오케이. 그냥 찔러버려 삥 날라고 패스 됐다 만삼 패스 패스 패스 만삼 패스 패스 둘. 둘 패스 둘, 둘, 패스 둘. 둘. 기둥 하나, 기둥 하나, 기둥 하나. 어, 네, 기도 박스 하나, 기도 하나. 기되 하나. 히도 하나. 히도 나왔다하도나 히도 하나. 하나. 히도 하나. 히도 하나. 히도 하 하나. 도 하나 이디디디디디디들어디디디디디디디디리디디디디디디이디디디디디디이 피하나인드게 패스 안 빠르다. 만산 패스. 패스 패스. 응, 뭐야 언덕이야아 지야. 언덕에 어, 쏘던데. 다시 다시. 뭐야 아이고. 찍다 더블킬 건다 건다 건다 건다 중 잡게 중 잡게 나이프 승리하셨습니다 어우 당이다 뽀뽀 오 구더님 안녕하세요 김치볶음밥아 김치볶음밥 어후. 아 근데 삼계김치볶음 맛있던데 배달시켜 먹거든요 패스했다 패스했다 패스 잡기 빡잖아 일났다 중앙 거죠지 빌딩 두 개. 어. 아, 뽀로 둘. 단층 어. 둘. 중둘, 중 중둘. 중돌 중돌. 중돌이야. 이총 되게 빨갛네.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오우 오. 오, 뭐 우리 공격패스 줬노? 아 저기 두분이 좀 고전중이라나 저기 이번에 맞추자 다른사람 패스 조심..조심다 패스 와 요새 패스 맞추기 좀 빡센데? 흠 빠지겠다 흠잘못우리띵 없나? 나 있다 있다 물탱포가나? 이층포가나기둥박스포가나 야오 누구지야? 뭐야? 오우 나나 장면이 옆으로 빠지나나살 살.. 살.. 살.. 살.. 나. 살.. 기식 조심 오을잡기 나이스! 하이테크 형빙이었구나 좋았다 그러게 아까 총이는 뭐지 이거